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메커플의 영도입니다 오늘 저희 비디오는 어, 엑스파트리오라는 회사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바로 어, 독일 유학생 보험 그리고 슈페어 콘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 워킹 비자를 받아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90일 동안 체류를 하시면서 90일은 여행 비자예요 90일 동안 체류를 하시면서 현지에서 비자 준비를 많이 하세요 어,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독일에서 유학생 비자를 발급 받으시려면 세 가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재정보증 두 번째로 보험서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집인데 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라서 하지만 재정보증이나 보험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주는 엑스파트리오라는 회사랑 함께 진행을 하시면 한국에서도 정말 빠르게 준비를 해서 독일에 현지에 왔을 때 어학에만 집중하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빨리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께 슈페어콘토의 개념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사전적인 의미로 슈페어란 뜻은 뭔가를 가둬둔다는 뜻이고 콘토는 어, 계정 아니면 은행 계좌 이런 걸 뜻해요 가둬두고 쓰는 계좌잖아요 이걸 이제 지불 동결 계좌나 아니면 뭐 폐쇄 계좌라고 해요 그 말은 이제 한 달에 특정 금액 이상 출금을 할수 없고 입출금이 잘돕지 않은 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약 3년 전에 720유로인가 거기까지가 리미트였거든요 이런 불편한 계좌가 왜 필요하면 은 비자를 받을 때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 방법 중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000유로가 계좌 내에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은 독일 기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어 재정보증서 라던가, 재정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래서 자기의 수익을 증명하는 서류를 뽑아서 공증을 해야 돼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공증을 하시고 그 서류를 뽑아서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슈페어 콘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끔 가다가 관청에 따라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가장 안전하게 안전방으로 갈수 있는 거는 슈페어컨터라고 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슈페어컨터를 개설할 수 있는 회사를 독일 외무부에서는 세 가지를 딱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파트리오입니다 그런데 엑스파트리오는 그냥 보통의 회사다 보니까 은행과는 다르게 가입 절차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시려면은 제 예상으로는 적어도 3주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 같으면 은행을 은 그냥 10분? 그죠? 은행에 방문해서 사람이 없으면 10분 내로도 계좌를 하나 오픈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을 하면은 일단은 예약을 잡아줘요 근데 그 예약이 보통 뭐 3일 뒤 4일 뒤 아니면은 다음 주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해요 계좌 개설을 하고 모든 계좌를 받는 게 아니라 개설 이후에 우편을 통해서 카드랑 계좌번호랑 계좌 비밀번호랑 인터넷 뱅킹이랑 이런 걸다 받게 되거든요 이미 여기서 약한 3주가 소요가 되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넘어오는 돈 그게 또 2일에서 3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다시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슈페어 콘트로 바꿔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또 웃긴 경우가 은행에서 가끔 가다가 슈페어 콘트를왜 만들려고 하는지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미처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다시 비자청에 가서 내가 왜 슈페어 콘트를 필요한지 서류를 뽑아달라고 해서 은행에 다시 가져가서 그 다음에 슈페어 콘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전체가 약한 달에서 한달 반이 걸리는데 여행자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약 90일 정도의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도 당연히 어학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그게 빨리 끝나지 않아 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영어나 독일어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 통역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엑스파트리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돈 보내고 바로 끝! 그러면 바로 슈퍼콘터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독일 외무부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하니까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끝이에요 이한달 반의 모든 프로세스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유학적으로는 제가 광고를 많이 안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쉽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독일 유학생 입장에서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재정 보증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험 서류가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이다 보니까 TK 보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TK 보험이 엑스파트리어에서도 가입 과정을 이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유학생, 교환학생 분들은 대학교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보험의 좋은 혜택은 보험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는거예요 내가 병원에 내는 돈이 아니라 이 카드를 통해서 보험사가 병원에다가 결제를 해주고 끝이에요 한국이랑 너무 다르게 정말 좋은거죠 내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 이제 뭐큰 병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공짜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어, 30대 이하는 가격이 약 80유로고 30대 이후에는 한 200유로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안타깝게도 어학원생은 받지를 못해요 어학원생들을 위한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Dr. Walter 닥터 Care, Dr. Walter c a r 아무튼 여기서 어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슈페어 컨트롤 진행을 해놓고 보험도 그냥 여기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바로 출국을 하면은 비자 신청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엑스파트리오에서 정말 빠르게 한국에서 다 해버리고 올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교환학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교환학생 기간 전에 잠시 일, 일찍 들어와서 여행을 하고서 교환학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엑스파트리오에서는 그 교환학생... 기간 전에 잠시 들어왔을 때 어, 보험 적용이 안되거든요 공보험 같은 경우에 그 공보험이 비는 구간을 어, 여행자 보험으로 채워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또 큰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조금 다쳤는데 이걸 1 0 0유로 2000유로 상당히 돈을 받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쉽게 케어할 수 있게끔 엑스파트리오에서 이 공보험 시작 전까지 여행자 보험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공보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하고 안전하게 교환학생을 다녀오실 수도 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링크를 제가 밑에 띄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소매커플을 통한 링크를 가입하시면 은이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이 따로 생기는데 이 수익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아서 독일에 있는 어 고아원과 유기견 단체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독일 유학 시작에 가장 중요한 어, 재정보증서류와 보험서류에 대해서 빠르게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엑스파트리오 쪽에 감사드리며 좋은 준비하셔서 유학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고 앞으로도 더 짱짱한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